안녕하십니까 9월 30일자 해외선물 미국 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2분기 미국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 0.6%로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조건에 부합해서 시장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현 상황에서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수는 반등 가능성이 더욱 낮아진 상황이네요. 어제에 이어 애플은 추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무려 4.9%나 하락하며 빅테크 하락세를 주도했습니다. 유가는 허리케인 상황과 오백 플러스 산유국 회의를 주시하며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네요. S&P 500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실업상 청구건수도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오히려 탄탄한 고용시장을 보여줬습니다. 빅테크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해 기술주의 반발 매수세도 다시 유입,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합니다. 영라은행 효과도 하루만에 소멸되었고 인플레 피크아웃이 유일한 돌파구인 만큼 시장에서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겠네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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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쪽이 더 가능성이 높겠네요 다음은 나스닥 지지저항 가격대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0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천8 0 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1,000포인트에서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새로운 연저점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포지션 동향으로 볼때 언제든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 미국 주식 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9월 30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금일 오후 9시 30분에 8월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0.1%였으며 예측치는 크게 증가한 0.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금일 없습니다. 매일 뉴욕장 마감 이후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